안녕하세요. 더나플러스 모델 김연경입니다. 곧 있으면 한가위인데요. 행복 가득, 웃음 가득, 건강까지 뭐 하나 빠짐없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짧은 연휴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과 편안한 시간 되시고 넉넉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추석 더나플러스처럼 뭐 하나 빠짐없는 풍성한 추석 연휴 되세요.